어, 켜시고요 파란색 불이 들어온 다음에 어, 누, 누르, 위에서 어, 버튼을 끌어내리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스팀이 나오죠 보이시죠 스팀 자 이걸로 쭉쭉 쭉쭉 계절 바뀌었을 때 어, 바지 종류의 주... 자 바지 다림질이 끝났습니다. 집에서 다림질을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면서 이쪽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그러면 이제 다리 쪽 주름과 엉덩이 쪽 주름도 쉽게 다림질 하실 수가 있겠죠.